안녕하세요 임재화동행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에 자주 나오는 말씀인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에 관한 말씀들을 제가 미리 찾아놨던 것들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터치 터치 할 거예요. 자 말씀 멍 시간입니다. 눈과 귀를 말씀에 고정시켜주세요. 자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사렛 사람 예수를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부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는지는 여러분이 아십니다. 사무엘이 가져온 뿔에서 올리브 기름을 다윗에게 붓고 그의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왕으로 삼았다. 그 순간에 여와의 호 성령께서 다윗을 사로잡고 그 이후로는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셨다. 사무엘은 라마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 장면 너무 멋있네요. 그 후로는 떠나지 않으셨다네요. 당신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이 기쁨의 기름을 당신께 부어 당신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내 뿔을 들수의 뿔같이 높이시고 나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니 신선한 기름을 부으시니 내 눈이 나의 대적들의 몰락을 보았고 내 귀가 나의 악한 원수들의 멸망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들에게 손 대지 말라. 나의 대언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다. 내가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옷 입힐 것이니 성도들이 기쁨에 함성을 지르리라. 거기에서 내가 다윗을 위한 뿔이 도단하게 하고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위하여 등뿔을 준비할 것이며 내가 그의 원수들에게는 수치로 옷 입힐 것이나 그에게는 광채로 빛나는 관을 씌워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너무 멋있네요. <웃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로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오. 만일 그가 죄를 범하였다면 용서를 받으리라. 너희는 그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모든 것을 안다. 그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너희를 속이려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쓰고 있으나 그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니, 그것은 참이오 거짓이 아니다. 너희는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르친 바대로 그의 안에 거하라.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드러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갖게 하고, 그가 오실 때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어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주의 은혜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말씀이었다.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었다. 미련한 자들은 자기 등잔은 가졌으나 기름을 챙기지 않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잔과 기름을 함께 챙겼다. 당신께서 경로 중에 땅을 밟으시고 진노 중에 나라들을 짓밟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며 당신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려고 나오시어. 악인의 집에 우두머리를 으깨시고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드러내셨습니다. 아멘.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에 정해졌으니 이는 범죄를 끝내고 죄를 끝장내려 하며 죄악을 속하여 영원한 의를 가져오려 하며. 이상과 대언을 봉인하려 함이요.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을 부으려 함이라. 아벨은 자기 양떼의 맛배 새끼 몇 마리와 그 기름을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시니 가인이 없이 화를 내며 낯을 떨구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음재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맑게 찌어낸 올리브 기름을 등불용으로 나에게 가져오게 하고 이로써 등불이 항상 항상 켜있게 하라. 너는 내형 아론과 그와 함께 있는 그 아들들에게 그것들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성별하여 그들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하라. 아론의 거룩한 옷들은 그 뒤를 잇는 후손에게 물려질 것이니 그들은 그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식을 치러야 하며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충성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니 그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것을 다 이루리라. 나는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지을 것이며 그는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너희는 선택된 족속이요. 임금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흑암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경이로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에 막강한 막강한 행적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무릇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니 그가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시리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나 그의 임금에게는 힘을 주시고 그가 기름을 부으신 자의 불을 높이 드시리라. 여호와께서 어느 누구도 그들을 압제하지 못하게 하시고 임금들을 꾸짖으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손대지 말고 나의 대언자들을 해치지 말라 하셨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당신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이 기쁨의 기름을 당신께 부어. 당신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고 또 주여 시초에 당신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은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입니다. 시온에서 애국하는 자에게 재 대신 화관을 주고 통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지친 심령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의의 나무 곧 여와의 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친히 심으신 자라 일컬어 지리라. 여호와께서 자신의 임금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영원토록 인의를 베푸시니 곧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라. 나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도우시되 그 오른손으로 이루신 막강한 승리로서 자신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실 줄 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힘이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는 피난처시다. 나의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으니 나의 손이 항상 그와 함께 있고 나의 팔이 또한 그를 강하게 할 것인 즉 원수가 그를 앞서지 못하고 악인이 그를 낮추지 못하리라.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것은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서 그의 옷깃으로 내리는 것 같고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헐몬의 이슬과 갓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광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어, 기름 부음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마음이 뜨거워지네요.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